같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에도 급수가 있다. 이런 제목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도 하나님의 능력에도 급수가 있다. 시대를 향한 그때그때 그때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서비스하는 때가 있었어요. 지금도 그 서비스하는 능력은 지금도 계속 유지됩니다. 믿습니까? 네. 예. 전에도 그런 소리 한번 했어요. 내가 앉는 좌석에 따라서 서비치, 어, 그 서비스의 내용이 달라져요. 비행기 타고 이국에 가면 사람들이 왜 비즈니스 좌석을 달라고 그러고, 1등석 좌석을 달라고 그러고, 어쩔 수 없이 일반석 좌석을 탈려고 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물론 자기 형편대로 그렇게 하지만 각자의 서비스가 좌석에 따라서 달라져요 출발할 때부터 비즈니스 좌석을 예약을 해서 마일리지가 쌓여서 가면 비행기 타기 전에 수속 다 끝나고 아니 처음부터 수속할 때부터 짐을 한 개씩 더, 더 가져가게 해줘요 그러니까 무게가 조금씩 오버가 돼도 통과해줘요 왜? 돈을 더니니까 우리 비행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기다가, 거기다가 또 비즈니스 좌석을 예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각 뜻이 승무원들이 왔서요 근데 비즈니스 좌석 중에서도 이제 그크라스가 있어요 모닝캄이라고 그래요 모닝캄 모닝캄에서도 자기 나름대로 자기들이 또 클래스를 매겨요 모닝캄 안에서 더 퍼스트 클래스가 있고요 또 모닝캄 무슨 클래스가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고 근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가는데 비행기를 많이 타니까 사무장 승무원 이런 사람들이 와서 우리 사모님하고 나하고 이렇게 일반석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서 가면 그에 와서 사람들이 다 보는 데 특별히 또 인사를 드려요 이렇게 이렇게. 그럼 인사를 받을 때도 좀 민망해요 우리가 무슨 뭐 정부 요인이야 우리가 무슨 기빈이야 근데 그 회사에서는 자기 회사 제품을 늘 이용하는가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도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반대로 돈이 있어서가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서비스를 잘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떨 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능력의 서비스를 해주시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같이 합시다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서비스를 해주시는 거예요. 아침에 기도했는데 점심때 또 기도해. 또 기도. 그것도 부족해. 왜 이렇게 기도가 좋지?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요새 은혜를 받나 봐. 그러면서 저녁에 또 기도하고 싶다. 또 교회 와서 또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구약에 많았어요. 항상 많은 게 아니고 시대에 따라서 고난이나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런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만들어져요.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인식하느냐 인식하는 능력이 있을 때 내가 영으로 살아야 되겠다. 말씀으로 살아야 되겠다. 기도로 살아야 되겠다. 영적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강렬한 동기가 내 안에서 만들어져요 같이 동기가 중요하다 모티브 동기가 중요한데 동기만 있어서는 안 돼요 동기가 움직여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목적이 있어야 돼요 목적 그래서 확실한 목적이 있고 그러면 내가 오늘 지금 당장 해야 될 목표가 목표를 정해서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동기와 목표와 목적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목적이 나를 지탱해주고 동기가 나를 항상 새롭게 하고 회개하며 목표가 그날 그날 나에게 할수 있는 일을 일감을 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여러분 지혜롭지도 못한 사람이 어떻게 기도를 안해 사람들에게 미련하던 소리를 많이 듣는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와 충명과 명철과 모든 능력을 다 주신다는데 왜 기도 안 해요 답답한 일을 당하는데 우겨싸을 당하는데 속상하고 괴로운데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는데 어떻게 기도를 안 하고 버텨요 기도해야 길이 열리고 뚫리죠 믿습니까? 나뭐 해야 되지 뭐 해야 되지 그렇게 하지 말고 아무것도 보이지않으면 먼저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직장에 처음 출근했어도 딱 가면 아나 어, 뭐부터 하지 이러지 마시고 잠잠 마시자 그러지 말고 가면 하나님 내가 힘들고 어려운 거 아시죠? 그런 하나님 그런 가운데서도 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내가 이렇게 묵상이라도 안 하고 말씀이라도 안 보면 불안해서 못 견딥니다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매으로 승리하게 해주시고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하게 하시고 그리고 섬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믿는 자나 맺 자가 올때 내가 잘 서비스하고 섬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만나는 사람마다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면요,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 은혜가 막임하요막하마임하는것 뿐만 아니라 지혜도 생기고, 총명도 생겨요. 장사하는 사람들은 막 거기 빼라서 하나님 지혜를 번뜩번뜩 막 주세요. 그러니까, 사고 싶지 않은데, 하고 싶지 않은데, 그냥 충동구매가 그냥 해버려요. 카드 그냥 10만원어치 사러 왔다고 막 100만원어치, 200만원, 500만원 막 긁어버려요. 그런 능력이 남영일집사님 사업장에 좀 있기를 원합니다 네. 하여튼 믿는대로 되는 거니 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렇게 서비스를 주시겠어요 그것도 능력을 능력을 주신다는데 주신다는데 마다할 사람이 있겠냐고 요 하나님 영적인 은사를 주신다는데 마다한 사람이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서비스 할 준비가 안돼 있어요. 그래서 그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스태디스들은다 팀장에서 교육시킵니다. 연습시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느냐 능력이 크면 클수록 오늘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다니엘이 민첩했다. 바빌론 제국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바빌론 제국이 망하고 나서 메디아라는 나라와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연합군에 의해서 부서졌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 각 지역이 막 섞여져서 서로 자기 똑똑이라고막막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나라를 120 도를 분할을 해 가지고 도지사가 120개. 120명이에요. 그 중에서 다니엘은 가장 강력한 종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다니엘이 늘 기도하는 것을 봤어요. 자기가 나대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한 것은 아니었는데 시험이라는 것이 왔어요. 그 시험은 자기가 믿음을 배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험이에요. 내가 믿음이 는거 맞아? 내가 믿음믿 있는 거 맞냐고 아니 정부가 강제로 교회에서 문 닫습니다 전염병이 창고라니까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 마세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런데 왜 교단에서 명령이 내려와서 새벽 기도하지 마라 수요일 날 예배 드리지 마라 주일날도 예배 드리지 마라. 교단에 교단장이라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정신이 나간거야. 우리는 그런 교단이 없는게 감사해요. 우리 교단, 교단장은 주님이세요. <웃음> 할렐루야. 주님은 절대, 야, 예배 드리지 마라. 전염병이 많으니까 기도하지 마라. 모이지 마라. 주님은, 우리 교단장님은 절대 그러지 않으세요. 우리 총회장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어떤 자들이 습관처럼 하지 말고 그날이 오셔서 더 매일 모여서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하거든요 오늘 새벽에 집에 가자마자 막 전화가 왔어요 뭔 일인가 했더니 우리 형님이 장모님인데 시무장모님이셔 우리 형님을 내가 깔라고 그런건 아닌데 어이 김목사 야 김목사 이거 말이야 굉장히 무서워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뭔데요 뭔데요 그래서 새벽부터 전에 저 하루에 몇통씩 전화를 하셨어요 야 우리 교단에서 말이야 총에서 노에서 내려왔어 공문이 내려왔는데 모든 교회는 새벽 기도하지 마라 입을 찢어야 돼 모든 교회 소속된 모든 교회는 수요일 날 예배 들지 마라 모든 교회는 주일날도 예배드리지 말고 인터넷자 그러면 예배에 영광 받으실 분이 누구예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교회에 왔어 이 교회에 다 왔는데 폐딱지 붙어놨어요 하나님 오늘 들어가지 마십시오 여기 세균 많습니다 그럼 얼마나 기가 막히시겠어요? 새벽기도? 새벽에 새벽기도는 왜 하는데 새벽기도? 아침부터 죄짓기 전에 하루를 시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하루를 이기게 하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새벽기도 하지 말라는 거야. 수요일날도 3일 밤도 하지 말고 금요일날도 모이지 말고 그럼 뭐예요? 교회를 해체시키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목회자가 누가 그리스도인들이 누가 그런 말을 듣고도 그게 진리있냐 그게 맞아 맞아 전염병 걸리면 죽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에요 사람들 미친 거 아니야 죽으면 죽으리라. 성경을 왜 믿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너도 조심해! 맨날 모여서 처리하잖아! 그런 교회 안 하고, 그런 교회 안 나간 게 감사해요. 아멘 합시다. 선생 내가 미쳤다. 미쳤다. 미쳤다. 미쳤다.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까지 교계에서 설교를 해왔어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다니엘은 소년 때 하던 이 기도가 늙어서 90이 넘을 때까지 전혀 바뀌지 않아요. 하루에 나는 세 번씩 기도한다. 나는 기도해야 산다 나는 영의 사람이다.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만물을 만드셨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기도하는 종들에게 하나님이 은혜해 주시고 말씀 한마디에 목숨 거는 사람에게 욕사하세요 믿습니까? 예. 자 다니엘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증명을 받았으면서도 항상 능력이 없는 것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그러면서도 한번 말을 한마디 하면 장황하게 길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적재적소의 핵심만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왕이나 우상 숭배한 사람 다 똑같이 다니엘은 어떻게 해요? 섬기는 능력이었어요 섬기는 능력 왜? 다니엘은 민첩에 섭 오늘 오늘 우리가 다니엘은 민첩한 행동을 했다 민첩하여 동작이 굉장히 빠른 거냐 하나님 있는 사람은요 흔어져 흔어져 물에 물탄도 술에 수단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동작이 빨라야 돼요 꼭 시집간 새색시가 시집에 들어가서 어? 시집에 들어가서 시아버지 지 시어머지 시부모들을 모시고 사는데 엉덩이가 가벼워야 된다니까 문구죠문구죠 일이 뭉굴고 졸이 뭉굴고 세워라 내워라 그렇게 해서는 시집에 가서 사랑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자기가 뭉구적무적하는 스타일이다 한번 손들어 보세요 자기가 아무도 없을 때는 일이 비틀고 졸이며 놓아서 리모컨러 우리 다 그러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도다 보세요. 후진국일수록 개울 경우가 많아요. 후진국의 공무원일수록 고자세요. 선진국일수록 공무원들도 보면은요. 부지런하고 빠르고 부드럽고 섬기는 경우가 많아요. 은혜를 받은 사람일수록 더잘 섬기고요. 은사를 받은 사람일수록 부지런히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교회 안에서 집분자들은 섬기는 집분 철저히 섬기는 거든요 우리 교회 이번에 무슨 국, 무슨 국, 무슨 무슨 국. 무슨 말빨이 세서팍 하는 게 아니라 겉으로는 그 사람이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속에는 빈깡통이야 교회에서는 섬기는 능력이 최고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섬기는 능력이 최고야 믿습니까? 왜 섬기는데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섬기기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섬기는 거거든요 이리 와봐 내가 모든 능력다 받아서 이리 와 아, 이리 와 아, 이리 와 아, 이리 와 눈을 아, 쑤셔버린다 아, 이 소리 하면 또 유튜브에 노란 딱지 붙어요 이렇게 하면 안돼나 수도 없이 은사받은 사람들 상담 많이 받았어요 이 동네에서 은사받았다 해가지고 여자들 등쳐먹고 골다 빼먹고 저쪽으로 가서 또 소문이 안 좋으니까 또 저쪽으로 가서 또이름 바꿔서 또 하고 무슨 사역이다 무슨 성령 사역이다 무슨 성령 사역이다 그래서 또뭐 책도 몇권 썼다 몇십권 썼다 해서 또 그것도 사람들도 책 썼다 하니까 그러니까 또훅 빠져가지고 그러고 또 천국과 지옥 갔다 왔다 니까또 꼼짝을 못하고 족세를 채워서 또 꽃감 빼먹듯이 양념야다 빼먹고 거주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 어떤 심판을 받으려고 그래요 눈에 하나님이 없어요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이만히도 골골한데 골골해요 죽음이 점점 다가오잖아요 이긴 자 이긴 자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병하나도 아프면 얼른 가서 수술하면서 무슨 이긴 자야 요즘 교회도, 교회 직분자들도, 교회 직분자, 직분 그 자체를 위한 직분자들이 많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예배를 위한 예배가 많고요. 기도를 위한 기도가 많고, 찬양을 위한 찬양이 많아요. 그래서 사도바 울리의 구르도전서의 사장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짧고 능력이 있다. 오직 능력에 있다 네. 할렐루야 네. 자 여러분 다니엘 같은 사람은 항상 이기는 사람이에요 다니엘이 얼마나 민첩하고 행동이 빠르고 거기다 지혜롭고 똑똑하고 남을 배리하고 또 섬기고 이런지 이런 사람은 정말 귀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또 이런 사람이 소년 때부터 기도의 줄기를 붙잡고 계속 기도에 나가는 거예요. 기도에 나, 기도, 기도. 음. 자 그러면서 성령이 또 자유가 있고 30일 동안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게 만들어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데 뻔이 알면서도 다니엘은 기도하는 거예요. 왜? 기도가 몸에 배였어요. 나는 영의 의식과 영적으로 사는 것 영적인 동기와 목적과 동기와 목적 일관나 어떤 목표들이 항상 몸에 배어있었어요 그게 다니엘에게 항상 있었어요 자기도 모르게 막 부풀은 거야 부풀어 누룩처럼 막 부풀어요 계속 누룩처럼 부풀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에서, 다니엘의 입에서 나간 말 한마디 한마디가 지혜로운 말이고 어떤 문제를 뻥 뚫리게 만드는 문제를 타게, 타게 하는 말이고 영혼이 막 방황한 것 그러잖아요. 왕이 헷갈리고 왔다리 왔다리가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하면 단일엘이말 한마디만 딱 하면 뻥 뚫리는 거예요. 해결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서 얼마나 좋겠어요. 할렐루야 안 믿는 왕이 단일엘의 믿음과 처신을 통해서 너의 믿는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는구나 너를 보호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다니엘을 보면 그 하나님을 알수 있어요 하나님 하면 다니엘을 알수 있고 다니엘 하면 하나님을 알수 있고 그러니까 다니엘이 하고 있는 사역이 경이로워 상상을 추월해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다니엘은 영적으로 완전히 막 뚫려 버렸어요. 여러분 단일은 짐승들도 다 다스리잖아요. 자기가 다스리려고 해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 아무 염려 근심이 없어요. 오히려 왕을 위로해줘요. 왕이요. 잠깐 사자굴에 갔다 올게요. 저들이 나를 죽이려고 이렇게 한데도 나는 저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저들이 불쌍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왕이요. 편안하게 계세요. 왕이 자기 부하들한테 속았다는 것을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일은 지혜가 있지 지식이 있지 명철이 있지 또 민첩하지 배려 잘하지 잘 섬기지 자기를 죽인 사람들을 용서하지, 관용하지, 사랑해 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교회 안에서는, 주님의 나라에서는 뭐가 최고냐? 섬기는 게 최고야, 섬기는 거. 집사님 그거 내가 할게요. 권사님 그거 내가 할게요. 뭐, 교회 주방에 바닥에 못 닦아가지고, 그, 저기 뭐야, 바닥, 응? 어? 힘든가 봐요, 우리 권사님들이. 그러면 남자들이, 나 교회 청소해야 돼 이게 아니고 거기 가서 관사님 저뭐할거 없어요 제가 할게요 제가 할게요 그 주방 바닥에 뭐 항상 물기가 있으니까 이끼가 끼고요 그러면 세균이 많이 분식을 부시, 해요 부시, 그러니까 그거 닦는 게 힘든가 봐요 우리 여자 성도인들 그럴 때는 우리 남자들이 좀 나서서 그리고 여자들이라도 힘 있는 사람들이 가서 또 하면 또 얼마나 좋습니까 싹싹 닦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나 하나님이 역사하는 은혜의 세계는 섬기는 게 최고예요 섬기는 거 섬기는 게 최고입니다 할렐루야 네. 섬기는 능력이 이 땅에서 섬기는 것을 보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정해진 줄 믿습니다 네. 예배도 축복이고 감사하는 것도 축복이고 찬양하고 성, 어, 축복인데 주님 나라에 가면요 종류별로, 색깔별로, 사역별로, 쭈욱, 다 상해요, 상. 상. 다 상이야, 이거는. 에? 어떡해요? 한 번은 제가 쓸때없는 자랑인데, 어때? 초등학교 때, 무슨, 그, 뭐야, 글짓게 쓰는 그런, 백일장대회인가, 뭐. 그, 대회도 있고, 뭐, 사생대회도 있고, 뭔대회고 뭔대회도 있고. 뭔데 있고, 뭔데 있고. 근데 한번 다 나가 봤어요 다 나가 봤는데 어떻게 그때는 이제 운이라고 표현하면 운 좋게 어떻게 내가 거기에 다 끼어 있어서 그러니까 아이 운동장에 있는데 상 받을 때마다 가네 구령대 앞에 나가상 받을 때마다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그러니까 아니 뭐쟤 뭐야 그래 가지고 그걸 받을 때 너무 좀부끄럽더라고요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그, 상받을 때 그러잖아요. 학교에서 상받을 때, 그, 뭐야, 죠 결석 안할때 주는 상 있죠? 그게 뭐죠? 예? 개근상. 또, 남을 도와줘 착한 일을 많이 했다. 근데 저 맨날 또드럽히고 뒤로 또드럽히는데 어떻게 부모가 손을 써서 그런지, 뭔 손이, 손이 있다는거손요그또 선행상받지. 또 공부도 또, 또 너무 잘해. 또 공부 잘하는 거야. 상받는 애들은 계속 상받는 거야. 상받는 거야. 여러분, 천국 가서도, 천국 가면 똑같은 세마포 옷을 입은 것 같아도 세마포 옷이요. 차이를 느껴요. 그러면 천국에서 세마포 옷을 입는데 소열이 있고 등급이 있어서 그러면 비참하다. 그러지는 않아요. 세마포 옷을 다 천국에 있는 옷을 다 입지만 그 세마포의 수준이 다르다니까 그런데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없어도 부러워는 해요 부러워는 해요 예. 할렐루야 별로 천국 안 가고 싶은 분들이 앉아 있는데 예. 천국 가면 다 종류별로 색깔별로 엊그제 저저 저 지난번인가 목양실에서 하나님께서 요새 나에게는 기도할 때는 영이 안열어지고 기도만 집중하게 하시고 스트레스 더 받게 하시는데 기도 끝나고 나서 옆에 사람들이 이야기하거나 누가 이야기하라고 그러면 막 지쳐서 내가 피곤하고 이러잖아요. 그럴 때 나는 또 열려. 그래서 사모님 사모님하고 이윤상 집사하고 그때 막 이야기하고 막소딱쏟딱소딱하고 막 이야기할 때 내가 지쳐서 쓰러지는데 그냥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안 쉬고 그냥 어, 그냥 편안하게 쉬면 눈만 좀 감으면 피로가 풀어질 것 같은데 아니 갑자기 그때 막 눈이 열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천국이 보이는데 천국에 뭐가 보이냐면 큰 사파이어 다이아몬드가 막 지구 떠 버리고 같이 이렇게 막엄청큰 사파이어 다이아몬드가 막 보이는 아. 큰 다이아몬드가 얼마나 면을 많이 갈았는지 너무 순간적으로 충격적인 그런 모습이 보이니까 우와 이런 소리가 안 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그런 다이아몬드가 보이더니 또 에메랄드, 로비, 사파이어 이런 것들을 은 도대체 이게 뭐야 이게 옆에 서는 소소라는 게기루뜨리는데막 집들이 그냥 상상을 없는 집들이 쫙 보이는데요. 하나님의 보좌는 너무 위대해서 천국에는 어느 집이든 하나님의 보좌가 다 보여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보좌에 다 가까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럴 정도 하나님이 위대하셔고 근데 집은 가까이 있고, 좀 멀리 있고, 더 멀리 있고, 더 멀리 있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개미들이 지금, 이 앞에 개미들이 있어요. 개미들의 집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촘촘하게 앞에.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보면은, 다 보이는 것처럼, 척구의 예? 집들이 그러더라는요 그러니까 둘이서 두 사람이 있었나? 세 사람 이야기하다 이 말고 계속 봐요. 계속 봐요. 계속 봐요. 사장님, 천국에 누구 집인지 계속 봐요. 계속 봐요. 성질 내서 안 봐버렸어요. 그러니까 천국을 생각안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없는 천국은 있을 수가 없고, 예수님 없는 천국은 있을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네. 자, 여러분. 단일에게 오는 시험은 더 이상 시험이 아니야. 시험을 초월해버린 거예요. 단일 시험이 어떤 사자굴에 들어가든 풀무불속에 들어가든간에 단일의 인격만 더 올라가고 단일의 명예만 더 올라가고 단일만 더 인정해버리는 일이 사건이 되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시험 하나 올 때마다 뭐없고 네가 잘하냐내가잘하냐 쫑알쫑알쫑알쫑알쫑알쫑알 스트레스 막 이러는데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이고 영의 사람이니까 유유자작 유유자작 믿습니까?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나라는 로고스에 있지 않고 레마에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두나미스에 있다 다이나마이트 다이나, 다이너마이트 같은 투나미스에 있다 네. 다시 말하면 말씀을 가르치고 말 많은 이론을 가르치는 교과서 같이 말씀을 해석하고 풀이하고 쪼개고 가르치는 로고스 스타일의 선생은 많이 있는데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과 영에 통해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불세례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의 선생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이라니까요 할렐루야 네. 네. 자 그래서 우리의 관념을 우리의 신앙 사상이나 말씀이면 다 해결이 된다 물론 그렇지 그러나 그 말씀은 그 말씀이 해결이 되려면 말씀이 해결되는 과정에 능력으로 나타나야 해결돼요 믿습니까 그건 관용으로 되는 게 아니고 현장에서 능력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바뀌지 않으면 말씀을 전해도 힘이 들고 말씀을 왜곡하고 오해하는 일들이 생겨요 그래서 이만희 같은 인간들이 나오는 거예요 통일교 같은 인간들이 나오고그런 근데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날 때 박대선이가 얼마나 능력으로 나타났어요 그건 뭐예요 결국에는 말씀으로 뒷받침되지 못하기 때문에 또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능력, 영적재물을 멀리하는 이유는 잘못된 계시를 받을 수 있다. 혹은 잘못된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 많아서 그들의 말로가 좋지 않다. 또 그렇게 하다가 예수님을 믿다가 타락할지도 모른다. 그런 두려움 때문에 능력을 못 받고 능력도 없는 말씀으로만 하려고 시도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많이 있었고 지금도 몇몇 그런 사람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어요 오판이 잘못된 신앙 사상이 오판이 우리를 그르치게 만들어요 또 영적인 체험을 두려워하게 만들어요 나도 처음에 그랬는데 그런데 체험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말씀을 더 보게 되더라고요 샘을 하면 할수록 말씀에서 떠나면 안된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영적인 능력을 더 받아야 된다 그렇게 결론이 맺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 보세요 계시가 열어져 버렸잖아요 종말에 나타날 계시가다 열어져 버렸어요 다니엘서의 10장 11장 쭉 보세요 마귀와 하나님의 천사장 미가엘과 가브리엘 천사장과 같이 엮여서 단일이 기도할 때 하늘에 전쟁 영적 전쟁이 벌어진다는 것도 체험을 했어요 믿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종말에 대한 환란에 대한 칠년 환란에 대한 것까지도 완전히 열어져 버린 거예요 참 너무 멋지지 않아요? 성령의 차기함도 있고 기도의 능력이 그렇게 단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능력을 다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고 주님이 지림하실 날이 다가올수록 전염병이나 재앙이나 지진이나 그런 일이 있을수록 더 성경의 원리가 보면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왕과 제사장과 백성들이 애보수를 입고 전쟁터에 나가고 성전에 엎드려서 왕이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그럴 때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위기가 왔을 때 열심히 가족끼리 똘똘 뭉쳐서 더 하나님껍뜨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문의 감사합니다 늘 같은 예배 같은 기도를 하지만 역시 변함없이 기도할 때 게시가 열어지고 말씀이 능력이 되며 현장에서 사자가 더 이상 사자가 아니라 애완용 고양이 동물이 그렇게 보일 정도로 다니엘은 엄청난 시대에 살았습니다.